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간단한 모바일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번 영상은 어도비와 함께합니다.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서 유튜브 컨텐츠나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분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바일 편집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도비사에서 만든 프리미어 러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기존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프리미어 프로보다는 조금 더 간략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행을 하면서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항상 컴퓨터를 꺼내가지고 편집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핸드폰으로 주로 이용을 해왔었었는데요 이 어도비 러시가 첫 번째로 좋은 게 바로 모바일과 태블릿 그리고 컴퓨터가 공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즉 모바일로 편집을 하다가 이거를 컴퓨터로 이제 편집을 하고 싶을 때이 모바일로 편집하던 거를 이어서 컴퓨터로 편집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전문적인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보다는 기능이나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다양하지는 않지만 새로 영상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한 요소들만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처음 영상 편집을 접하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편집 프로그램을 조작하실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간단한 그 핵심적인 기능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요. 컷 편집. 당연하죠. 그리고 오디오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음악도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음악을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삽입할 수도 있게끔 돼 있어요. 또한 영상의 색상도 프리미어 프로만큼은 아니지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답게 각종 SNS 영상 규격에 맞춰서 원클릭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붙은 자막이라던가 혹은 트랜지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영상을 전문적으로 배웠거나 조금 하신 분들은 에이 저런 걸 누가 써? 라는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요 입문자 혹은 영상을 처음으로 제작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팬시한 애니메이션 혹은 움직이는 모션 타이틀을 넣고 싶은데 이게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애프터 이펙트는 프리미어 프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조금 더 머리가 깼을 것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이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 간단한 효과들이요 기본 템플릿으로 넣어져 있다 보니까 애프터 이펙트를 굳이 사용할 줄 모르시더라도 이러쉬만으로 그런 모션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건데요 아이폰이 녹음 기능이 좋다 보니까 녹음기가 따로 없으신 분들은 아이폰을 활용해서 녹음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러시가 편집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녹음 클릭을 딱 누르면 녹음이 진행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더빙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편리한 기능일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모바일로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유료입니다 하지만 구입을 하시기 전에 제 영상 아래 설명 링크에 가보시면 7일동안 체험할 수 있는 체험판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프로그램을 찾고 계시다면요 7일동안 사용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혹은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어도비 러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사용을 안해보고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스토리 혹은 간단한 클립을 편집할 때 실제로 자주 사용했었던 어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